됐당. 어? 아니 <웃음> 자기 집에서 만드는거 아님? 아니데나너 집에서 냈었는데. 아, 그래? 그럼 내집 가보실? 아. 어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나 옷장 좀 살게. 어, 사호 세면. 진짜 비지오돈많으니까 어, 어떻게 사시고요? <웃음> 뭘사버릴 돈이 좀 많이 올라가지만 음. 쓸데 없었으니까 그냥 그거 사실때 쓰세요 오! 맞다 됐네. 너 오실 수 있음? 얘너거의서 얼굴 뿅 하고 내밀고 있어 보샘. 됐음? 다시 다시요. 됐음. 근데 너 오실 수야 그냥 내, 내, 내, 집? 지... 자기 집에서만 되는 건가? 일단 바꿔보자안될것 같은데? 아닌데 난너 집에서 됐었는데 혹시 너 집이었던 거 아님 뭐랬다 네나갈래요 잠깐만 민지좀 갔다 올게요 네. 아님님 응? 침대에 낍시다음 깨시면 응. 같이 낍시다이에요시면 말하진 거것도아니 응. 아, 여기 너괜니 안니 자다 시간만 계속해, 계속해 아 지금이 자한한한 아저 네, 는내 집에서 해보실 그래 네. 네. 네. 네. 네. 앉겼 What a b e 꼈어아꼈어 하우스 침대 What a beautiful house. 하우스 침대요. 네. 요거요? 와. 와 나도 꼈어. 나도 꼈어. 에이 에이 이스 점핑! 와... 풀어. 안갈수 있다. 달리자 음. 이 머리 통과 <웃음> 꼈어요 네 <웃음> 꼈네요. 말 그대로. 이러고 있어 보다 t 리나 t s not like where we are. Nobody could t 와, 굿또 꼈어 야, 아, 한방컷 야, 한방 컷이, 아, 야, 한방컷 야, 한네나 야, 나도 나도 해줘 아, 오케이 야, 준비하 아, 고 아, 아, 직안되시는만 되셨나요? What a beautiful house. 아크. 아크. 와, 감사합니다. 오, 너도 맥요. 응. 이거 낚시해. 이거 u 해이